안녕하세요 올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남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갑자기 지도가 나와서 당황하셨죠? <웃음> 여러분들 혹시 남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동해처럼 남쪽이 다 남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남해는 부산, 서울과 같은 지자체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마우스가 표시해주는 이 덩어리가 바로 남해예요 굉장히 귀엽죠? 서울에서 남해까지는 기차와 비행기는 없고요. 다행히도 직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 소요시간은 4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네요. 지도를 조금 확대해 보면 개장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여수와 그리고 동피랑마을로 유명한 경남 통영 사이에 남해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제 지도를 한번 조금 더 확대를 해 볼게요. 남해는 원래 섬이었던 지역이었는데요. 지금은 사천에서 들어오는 삼천포대교, 그리고 하동에서 들어오는 노량대교로 이어져 지금은 섬이지만 섬이 아닌 곳이 되었습니다. 남해는 호두의 단면같이 꽤나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아참,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 남해군청 홈페이지에서 남해군 관광지도 신청을 하면 실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남해군청 홈페이지의 중간쯤에 관광객 섹션이 있고요. 거기에 관광지도 신청을 누르면 조금 내리다 보면 신청하기 라는 탭이 있습니다. 기에서 본인 인증하시고 신청하시면 실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지도를 활용해서 남해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동에서 넘어오면 만나는 설천, 고현, 그리고 남해읍입니다. 하동에서 다리를 건너면 만날 수 있는 설천과 고현은 봄에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벚꽃으로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예요. 벚꽃이 터널을 만들어내는 장관을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남해읍이 있는데요. 버스를 타고 오면 도착하는 남해 터미널과 그리고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남해 여행의 하플인 서면과 남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면에는 바다가 보이는 골프장으로 유명한 아난티와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예쁜 상점들로 가득합니다. 건너편으로 여수가 바로 보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래로 내려오면 있는 남면에는 남해의 마추비추인 다랭이 마을이 있어요. 관광 필수 코스이기도 하고 일출이 예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인 이동과 상주 그리고 미조로 가보겠습니다. 이동은 명산으로 유명한 금산,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은 보리암이 위치해 있어요. 이외에도 바래길 탐방센터가 있어 등산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상주와 미조는 예쁜 바다를 품은 해수욕장이 많은 동네입니다. 지도상으로도 무언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아 보이지 않나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삼동으로 가볼까요? 미조에서 삼동으로 가는 길은 외국 영화에 나올 법한 해안도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코스예요. 삼동에는 다랭이 마을만큼이나 유명한 독일 마을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덕에 이국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갯벌이 많아 어촌 체험 마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여기에 체험하러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 사천으로 나가기 전 마지막 동네 창선입니다. 창선에는 배용준과 박수진의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사우스케이프 등 바다를 바라보는 풀빌라가 꽤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가이니 화석산지 같은 관광코스도 겸비한 곳이에요. 오늘은 저와 함께 하동에서 들어와 사천으로 나가는 반시계 방향으로 남해를 쭉 둘러보셨는데요. 이제 남해가 어떤 곳인지 확실히 감이 오셨나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은 지역별 맛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